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친구하고 이별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막 생각날 때가 있죠 나는 분명히 저 남자친구가 지긋지긋하고 싫어서 헤어지자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남자친구가 생각날 수 있어요 전 남자친구가 혹은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별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고 아팠는데도 시간이 지나서 안 잊혀지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다른 남자를 지금 다시 사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또 남자친구, 전 남자친구가 생각날 때가 있단 말이죠 뭐 생각해보니까 생각나는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생각하려고 한거 아닌데도 자꾸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전 남자친구가 생각날까요? 사실 전 남자친구가 생각나는 이유는 시간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남자친구하고 한 달을 사귀었어요, 두 달을 사귀었어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남자친구를 지우는데 걸리는 시간도 그만큼 들어요 최소한 그만큼은 든다는 얘기죠 그 남자친구가 1년을 사귀었으면 그 남자친구가 정확히 지워지려면 최소한 1년의 시간은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친구하고 시간을 보내야 그 남자에 대한 추억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단 말이죠 전 남자친구하고 1년을 만났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한두 달? 이 정도 만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두 달을 만나면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만났던 기간보다는 확실히 짧죠 그러면 적어도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하고는 두달 정도의 기억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안에서는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1년 동안 만났던 전 남자친구에 비해서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전 남자친구하고의 1년의 기억에서 실제로 처음 한 달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되게 좋았던 절정 시기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. 서로 알아갔고 충돌했고 이런 부분들 다 지나서 편해지고 궁합이 잘 맞고 서로 느낌이 좋다. 이런 감정들을 많이 기억하고 그게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고요. 지금 새롭게 만나는 남자친구는 아직 뭔가 좀 서로 어설퍼요. 저 친구는 지금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않아? 저 친구는 내가 이걸 싫어하는지는 않아? 이것도 잘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기억될 수 있다는 거죠.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한 번, 두 번, 세번 다른 사람들로 바꿔가면서 연애가 진행될수록 사실은 전 사람에 대한 그리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. 연애를 한 번밖에 안 했던 사람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두번 했던 사람, 세번 했던 사람 연애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전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쉽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 횟수가 늘어난 만큼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자꾸 전 남자친구가 생각나 뭔가 전 남자친구가 그리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때 그게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하고 비교가 돼서라면 여러분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 남자친구가 너무 그리워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라면 적어도 이 남자친구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하고 최소 1년은 그 남자친구하고 사귀었던 시간만큼 한번 지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세상에 돈으로 할수 있는 것들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생기는 사랑의 감정은요 이 마음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할수 있는 건 돈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이걸 컨트롤 할수 있는 건 오직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 시간이 정말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상처가 됐든 아픈 마음이 있든 조금 시간한테 맡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